<목소리도> 그림자 소환 적 발견! 그림자가 <목소리도> 다야아겟다다다비야 게다비, 게다비, 파이크 설치! GDGD 아, 이제 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수만큼. 마지막 딱피 마지막. 사피. 나이스. 나이스. 명 남았습니다 여기야 명 남았습니다 잡았다 이노놈 어? 안죽았다고? 쪽에다 아. 아.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재밌는데. 목표 처치. 우리의 운반자가 처치됐다. B로 가자 이거 A로 가는 거야? 더망쳐 30초 남았습니다 크아악! <끼리> 역불을 받아라!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아군이 나, 명 남았습니다. 나, 나, 나, 나, 어림자가 간다 쟤는 쟤는 쟤는 쟤는 남았습니다. <웃음> 좋아? 잠깐 쉬자. 오 섹션들. 한명 남았습니다. 잘 자라. 10초 남았습니다. <웃음> 스파이크가 <웃음> 설치되었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조심하라고 조심해. 폭탄 만요잠시잠시시만요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개잠시 아! 아군이, 한명남았한명남았 오메, 쟤잡히요오메쟤잡오메오메쟤 잡히오메. 쟤 잡히오메. 쟤 잡히오메. 쟤오오잡 돌인자가 간다. 다스파이다 음. That c e t h a a s nice, t a t w a e t h I'll get u e e h i h r i l e h e i get r i t h r t get t h t get t h t h h i g h g u r i e i e i i i i h i g h g u r t h r e e r e i i g 한심한 마지막 탑이 마지막. 타피. 음.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자, 이스 <웃음> 그림자가 간다. 시야 차단. 쉿가라 어, 간 나이스 나이스. 치 차지. 이쪽이다. <웃음> 탈치임자 소환. <Elemat puppy rat>